야 근데 안되겠다. 제가 컨트롤 하면서도 한번 정도는 해볼게요. 어, 구스마일이 서로 컨트롤 했을 때는 어떤지. 어. 와우 실화냐 이거. 구스마일 구독 이벤트 구독 알람 설정을 하시고 이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다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구글 티프티콘 15,000원권을 보내드립니다. 하이 구 반갑습니다 구스마일입니다 맞짱 컨텐츠가 올라간지 일주일이 지났네요 지난주 댓글에서 신청하신 마신멜리오다스와 단장멜리오다스 맞짱 해봐달라 예 오늘 요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과연 누가 이길지 자 왼쪽이 구스마일의 마신멜리고요 오른쪽이 출연해주신 메리오다스님의 단장멜리입니다 아, 투급 차이가 좀 있는데요 요거는 장비 때문입니다 자 걱정 안하셔도 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장비가 적용되지 않는 친선전으로 만듭니다 제가 자, 그래서 장... 장비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 중요한 건 이제 레벨인데 레벨이 동일하고요. 각성 4단계까지 진행된 동일한 조건입니다. 인상 꾸개고 있는 마시멜리와 정말 귀여운 인상 우리 단장 멜리의 격돌입니다. 자, 친선전 장비 능력치 미 적용으로 생성. 자, 이렇게 편성을 해봤더니 마시멜리 쪽이 16,677, 단장 멜리가 16,438로 후공, 선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라운드 1 가봅니다. 자, 규칙은 아시다시피 자동전투로 둘이 순서 맞짱 해봐봐. 이겁니다. 자, 상성이 지금 마슴, 마시멜리 쪽이 좋아요. 마시멜리 쪽이 상성이 더 위에 있고, 어, 단장멜리는 반격으로 어떻게 승부를 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잠깐만요. 단장 어 저기 마시멜리 쪽이 필살기가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요거 근데 지금 어그 들어가 있었습니까? 상태 이상? 못 봤네요, 제가. 어안 죽었어요. 단장 안 죽었어요. 야, 단장. 예, 단장 기절시키면서 단장 한번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 야, 이거 AI 이거 왜 이러냐?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잠깐만, 잠깐만. 아, 어, AI가 너무 멍청해가지고 필살기를 가끔 안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살기일 때만큼은 컨트롤 하겠습니다, 내가. 자, 다시 결투에 들어갑니다. 이, 이걸 라운드 1을 합시다, 라운드 1. 아까 그거는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자, 라운드 1, 다시 가봅니다. 아, 오토 눌러야지, 오토 눌러야지. 자, 둘이 일단 오토로 싸우다가 자유롭게 필살기일 때만 필살기 쓸수 있도록 제가 컨트롤 하겠습니다. 자, 양쪽 삼성 카드들이 있어요, 지금. 오, 인첸 헬브레이즈 삼성, 와! 27,000, 7천? 27,000요. 자, 마시멜리, 만, 야. 와 잠깐만 자 스톱 잠깐만 야어 필사익 쓰네 필 필살기 이네 필사익 쓰네요 야 기절 들어갔고요 기절 들어갔고요 야 역속성인 단장이 자 오토 오토 역속성인 단장이 이걸 와자 라운드 투 가봅시다 라운드 투자 라운드 투 들어갑니다 오토 오토 자 마시 멜리 또 이번에도 성공을 가고 있는데요 데미지 7,100요 어. 자기가 아, 아니야 만이야? 만, 만 떴어요? 자기가 유리한 속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와 단짝 멜리 불리한 속성인데 9,000... <웃음> 잠깐만 야마이나 마멜 마멜 만 데미지 만 어. 아, 치명 안 터지니까 6200, 6200. 어, 데미지는 정상적인 것 같긴 하다. 자, 가만있어 히 봐봐. 마시멜리 쪽에서 필살기 갑니다. 근데 지금 아직 디버프가 안 걸렸어요. 디버프. 아, 못 죽였습니다. 마시멜리 못 죽였어요. 야, 이 볼만한데, 이거 맞죠 자, 단장 쪽에서는, 어, 반격을 선택하네요. 반격을 선택합니다. 어, 이 볼만하다. 야, 야! 야, 이 반격 잘못하면, 아, 아니다. 아, 그래. 몸이 못 견디겠다. 오케이. 와. 1대1. 야, 이거, 이 싸움 왜 이렇게 재밌냐? 야, 내가 원했던 싸움이야. 이런 싸움이. 자, 두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라운드 3! 자, 결승이죠. 결판이 나는 라운드입니다. 자, 오토 누르고요. 자 마시멜리 쪽이 먼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성이 지기가 좀 유리하다보니까 좀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인천서, 지금 인천테르블이성으로만역속성 역속성이다, 확실히 이 아, 요정도 좋습니다 둘이 아주 바람직하게 싸운다, 진짜 오와 마시멜리 쪽이 확실히 자기가 좀 유리한 상황이긴 해 속상상 자 지금 일단 멈춰놨습니다 이게 또 바보같이 단장은 이럴 때 이거 오토해놓으면 반격친인자 필살기 단장 쪽에서 먼저 들어가 봅니다 야 이거 잘하면 이거 야 마시멜리야 발릴 수가 있겠다 자, 기절 들어고요 와. 자, 이제 다시 오토로 합니다. 오토. 어선 안 된다. 피살기 부분만 너무 답답한지 하지 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 반격을 선택했어요. 와우! 실화냐? 자, AI에 이... 야, 근데 안 되겠다. 제가 컨트롤 하면서도 한번 정도는 해볼게요. 왜냐면 마신멜리 쪽에서 막 삼성 스킬이 막 있는데도 계속 안 쓰기도 했고요 자, 그냥 한번 해봅시다. 구스마일이 그 서로 컨트롤 했을 때는 어떤지 어 제가 어느 한쪽 편에 하진 않을 테니까 이 봐봐 삼성 스킬 이런 게 있고 한데 이걸 자꾸 안 쓰더라고 이제 써볼게요 삼성 자 이러면 와우 실화냐 이거 딜29000 박히면서 점화가 붙는데 이걸 안 쓴다고? 자 이러면 단장 밀리 쪽에서 뭐 반격을 치든 뭘 하든 끝났는데? 어? 뭐 어떡할 건데 끝났네 <웃음> 그래, 한 번은 이렇게 해보긴 해봐야 되겠다, 그죠? 예, 이거는, 음, 컨트롤 하나, 컨트롤 안 하나, 마시멜리가 그래도 맞짱에서는 단장을 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뭔가 그래도 카드가 다르게 풀릴 수 있으니까 어? 방 새로 봤는데도 카드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냥 일부러 일성 짜리 한번 써볼게요 일성 어, 짜리로 점화 들어갔고 음어 그래 요번에 그림 좀 다르네 아 그러면 은 이제 단장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 어설프게 헬브레이즈 하는 것보다 이성 반격으로 그래 너 어떡할 건데 한번 쳐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지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실전이었다면 실전이었다면 저랑이 그냥 합칩니다 끝이야 그러면 끝났네 이해 되시죠? 이거 합치면 다음 턴 필살기고 끝났어. 자 이렇게 제가 컨트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막 나올 수 있어서 그래도 이거 한번 해보는 거 맞겠다. 그냥 AI만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바보 같은 놈들. 자 어떻게 할거요 단장 쪽에서는 이제 끝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도 끝납니다.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어. 야 맞장에서는 마신 멜리가 자 이렇게 되면 얘 뭐니 뭐니 해도. 점화도 들어가있고 예, 끝나요. 예. 예, 이거는 뭐 AI로 하나, 제가 손을 대나 마시멜리가 맞짱에서는 이기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맞짱입니다, 여러분. 3대3에서는 다른 전술들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웃음> 여러분들 보시기에 맞짱 컨텐츠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보면 어떨까요? 하는 의견들이 있으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진행하면서 세나 때 맞짱하고 좀 느낌 다르거든요. 세나는 그냥 AI로 던져놓으면 적극끼리 잘 해. 근데 얘들은 AI가 너무 멍청해. 그래가지고, 어 조금 이 의견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불금이네 <웃음> 야구 바이 예뻐졌구나 몰라볼 만큼